공중부양 물갈비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찍 있다 그래아 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아? 아니, 말도 안 돼, 뭐야, 저거. 진짜 떠있네. 진짜 있 진짜 있네 진짜 떠있네. 진짜 인있네 어떤 원리로 저런 거지? 아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요즘에는 이 먹는 맛도 물론 기본이지만, 저런 비주얼도 중요하거든요. 비주얼. 그래서 인별각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올리는 게. 얘기했거든. 맞아, 어. 맞아. 무조건 이건 SNS각이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서 이렇게 쑥 이렇게 을 부리듯이. 와, 슛. 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 아, <웃음> 왜 <웃음> <나도 찍은다. 웃음> <웃음> 이렇게 예쁘게 나와? 나도 찍었다. 제 손. 이걸로 찍어봐. <웃음> 네. 아, 네. 잠깐만요. 드디어 비밀이 밝혀지는군. 아, 아 중간에 봄 같은 게 있네. 아, 뭔가 거치할 수 있는 게 있네. 아, 아 어, 아이디어 좋으시다. 근데 머리 진짜 좋으시다. 아이디어네요. 네. 네. 저희가 버, 버섯에 간을 맞췄기 때문에 아 버섯을 먼저 드세요. 아아 버섯을 먼저 먹고요. 네. 여기는 델리학교처럼 쪼려서 드시면 되는데. 아 어, 이거는, 이거는 고추는? 네. 네. 한 쪽에서만 넣으세요. 천천히 매우세요, 네. 천천히 매우세 그러니까 한 쪽에다 넣고 가장 못 드시는 분이 맵다고 생각할 때꺼내시니 그래, 아, 그래도 그럼 매운 언니가 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밑에 흰 목이 버섯도 있고. 모기버섯. 그다음에 매운 고추 있아요 아 그것까지가 자박자박 끓는 거 보이시죠? 아 국물 한번 먹어보자. 내가 매운지 먹, 먹어볼게. 아, 안 매워. 딱 좋아. 칼칼해, 칼칼. 그리고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칼칼.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뚝불, 뚝불. 그. 뚝불. 뚝불인데 달지 않은 뚝불. 국물 맛있나 어. 보다. 음, 딱그 뚝불 맛이네. 음. 어, 담백하니, 완전 아기들이 정말 맛있다. 와. 이거부터 먼저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음, 딱그 꿀맛이네. 음. 자, 저희 지금부터 우와,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네. 60분. 아, 단단. 아, 단단. 단단. 단단. 음. 반짝 니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한반 아, 은이버부터 먹네요. 어, 음, 딱그 꿀맛이네. 음. 어, 반하니 완전 애기 된 기분 알맛 같아. 와. 단짠 단짠. 음! 음! 오, 먹이버섯 와, 먹는다, 음, 맛있겠다 은이버섯, 응. 은이버섯 은이버섯이 육수를 흡수했어 음. 그래서 먹을 때마다 촉촉하게 음. 육즙이랑 같이 나오는 거지. 아 버섯의 향도 같이 왜 씹, 씹을 때마다 그 소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 그치? 음. 음.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어, 고기 먹고 있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케이지, 케이 음 진짜 궁금하다. 어. 너무 부드럽지 않으면서, 찝는 맛까지 있어. 맞아. 근데 이지케기다 맛있어. 고기랑 와. 버섯이랑. 식감 터지겠다. 어. 어, 어떡해. 음! 와, 고기랑 고섯이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입에서 막 터져. 진짜? 진짜? 식감 대장치야. 와, 아미 언니 고기에 양파장아찌 올려서 음 맛있게 먹네. 이건 식감이 제일 좋네. 이거 양파? 응. 음. 먹을래? 응, 음 이따 먹어 나는, 나는, 이따. 네, 지금 저렇게 드시려고 지금 여기다 숟가락에 쌓는 거죠? 예, 예. 저희는 하나씩 안 집어 먹어요. 아아왜 이렇게 누구 둘라고 누구 줄라고 쌓는지 아어요 아, 뭐, 뭐, 뭐. 아니, 이게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아, 뭐 드시네? 뭐요아 자, 수영 들어갔습니다. 아아아와 아니, 아니, 숟가락에 고기가 몇 개가 몇 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소이 양은 꼬치로 지금 들어갑니다. 아 야, 푸짐하게 먹는다. 와 이거 식감 진짜 미쳤다.